tv 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2가 참가자 면모를 공개했다. 미스터 트롯2 제작진은 참가자의 새로운 개인 티저를 5일 공유했다. 제작진은 방송사별 우승자들이 미스터 트롯2에 참가한다고 앞서 설명했다. 기존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참가자들 부터 제하에 묻혀있던 뉴페이스들 까지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참가자들의 자존심을 건 정면 승부가 펼쳐진 다고 제작진은 설명했다. 미스터 트로트 참가자는 붉은색 정장을 입은 채 장미꽃을 들고 포즈를 취했다. 방송사별 트로트 오디션 우승자가 대거 지원했다. KBS e t v 트롯 전국 재전 우승자 진해성을 비롯해 MBC TV 트로트의 민족 안성준, MBN 보이스 트롯 박세욱 등이다. MBN 헬로 트로트 우승자 오주주와 SBS TV 트로트신이 떴다 2. 라스트 찬스, 준우승자 나상도, 트롯전국 재전 준우승 재하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밖에도 마스터 군단으로 합류한 장윤정, 김현자, 진성, 이현우, 신지, 이홍기를 환희에 빠뜨린 첫 녹화 현장 스토리도 화제를 모았다. 첫 녹화에서 심사위원 장윤정과 김현자, 진성, 이현우, 그룹 코요태, 신지 밴드 ft 아일랜드 이홍기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심사가 부질없다. 여기서 내 제자를 찾았다 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이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는 무대로 최고의 오디션을 만들겠다고 각오했다. 이들은 칼을 갈고 나온 참가자들의 무대에 경연이 진행되는 내내 눈물을 훔치거나 머리를 감싸는 등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들의 가요계 경력은 짧게 16년에서 49년으로 베테랑 중 베테랑으로 새로운 평가를 시작한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이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무대로 최고의 오디션을 만들겠다고 전했다.